특히 바울은요, 좀 바울은요, 기독 예수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. 예수님의 제자, 직접 제자 사도 요한은 나중에 장차 올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이 세계를 지상 천국으로 봅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? 하늘에서와 같이 천국에서 이미 아버지 뜻이 구현됐어요.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. 이 땅을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. 이 땅에서 천국 만들자는 게 예수님의 핵심이었죠. 사도 요한은 그 모셨던 제자라 그런지 요한계시록 보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은요, 입장이 달라요.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바라요. 휴거론의 주장자가 사도 바울입니다. 더 유대인적인 거예요.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최고 엘리트 바리세파였거든요. 그좀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, 나팔이 불고, 이런 개념이 다시 휴거론이 있죠? 사도바울 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. 나팔 불 때,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서고, 그 다음에, 그러니까, 영적인 몸으로 일어서는 겁니다. 좀비로 일어서는 안 돼요. 영적인 시체, 영적인 시체는 뭐죠? 영적인 몸으로 일어서고, 또 어때요? 한쪽에서는, 자,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, 살아있는 자들도 바로 영적인 옷을 입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서,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시냐면 지상까지 안 와요. 구름 위까지 오셔서 구름 위에서 만나서 거기서 천국이 펼쳐집니다. 달라요.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구분 안하고 막 읽으시면 이게 다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. 사도바울은 철저히 휴거론자입니다. 우리가 올라간다. 왜? 지상은 맞지 않다고 본 거예요. 지상의 이 땅적인 거는 우리는 끝났다.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산다. 그래서 아까 같이 말이 좀 매정한 거예요. 이 땅의 것은 다 죽었다. 끝났다. 아시겠죠? 예수님적이진 않아요 이거는 그또 바울의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예수님하고는 다른 입장이다